여기는 제정신으로 놀수 없는 곳이지 그래서 난 일주일 동안 정말 행복했거든 거기서 방비행이 사실 라오스의 메인 여행기야 거기를 갈 거란 말이죠 방비행을 무조건 끼고 엄망포라방은 포기를 해야 돼또 아까 우리 블루라곤에서 보지 않았어요? 막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좋을 줄 상상도 못 하고 사실 간 거거든요 어? 여기가 오히려 블루라곤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는데 자, 가자. 안녕. <웃음> 라오스는 아직도 안 가고 있냐 가고 싶다. 그 돈만 있으면 근데 그렇게 좋았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좋을 줄 상상도 못 하고 사실 간 거거든. 그래서 난 일주일 동안 정말 행복했거든. 거기서 다들 가는 주요 여행지를 다 갔어. 비엔티안, 방비행 루앙프라방 이세 군데를 다 갔어. 라오스는 이제 인천에서 한 5시간 정도 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시차는 딱 2시간이다. 내가 갔던 그 11월 중순부터 12월 딱그 사이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해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4월까지는 이제 건기라 그러고 라오스는 그 시기가 되게 일류차가커 아침에는 되게 선선하면서도 춥고 낮에는 또 여름 날씨고 그래서 겉옷을 가져가면 좋지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되게 치안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낮에 다니든 밤에 다니든 거리도 되게 한산하고 내가 그러니까 뭐 호객 행위라는 것도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태국이나 베트남에 비해는 확실히 없어 그래서 음,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중에 하나야 라오스돈단니는 킵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에서 나누기 7을 하면 얼추 맞아 만킵이다 그러면 한 1,300원 달러를 가지고 가서 이제 라오스에서 라오스 돈으로 받고 100달러를 제일 많이 쳐줘 쌀국수 하나가 14,000킵에서 2 이만 0킵 했으니까 한 3,000원? 그 정도 했 같고 근데 라오스 환율은 응. 네이버나 이런 데검색해봐안 나오던데 응. 정확한 환율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 아그 어, 내가 썼던 어플이 있어 그쵸? 근 핸드폰이 잠깐 할까그 xe currency라는 어플을 내가 사용을 했는데 보면은 각 나라마다 이제 돈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 만약에 내가 100달러를 환전을 한다 그럼 100달러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제 지금 시간 현재 환율로 나와 그럼 라오스는 친분나가 있어요? 없어 없어 근데 마사지사들한테는 이제 마사지를 받고 나면 이제 감사의 의미로 만 팁에서 이만 팁 정도를 쥐어주는 게 좋고, 다른 이제 식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팀 문화는 따로 없어. 라오스 주요 여행지를 다 즐기고 싶으면 이제 일주일이 좋지. 완전 그 도시에서 하는 듯한 느낌은 아니어도 그 도시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할수 있어. 내가 갔던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이제 공항에 있던 비엔티안에 와서 어차피 도착하면은 새벽일 거란 말이야. 밤 11시나. 그니까 러 어쨌든 거기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방비행에 넘어가서 2박을 하고 루앙프라방으로 도 가서 2박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루앙프라방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으로 와서 다시 1박을 하는 방법 그게 제일 나는 베스트 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방비행이 사실 라오스의 메인 여행지야 거기를 다들 갈 거란 말이지 방비행을 무조건 끼고 이제 루앙프라방은 포기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비엔티안 1박, 방비행 2박 그리고 다시 비엔티안 돌아와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방법 그게 가장 좋지 기대했던 거 어.. 기대보다는 나는 사실 편견이 있었거든 그냥 그 나라는 꽃 청춘 때문에 뜬 나라 그리고 방비행 가서 액티비티 하고 나면 할게 없는 나라. 그래서 처음에 나는 루앙프라방은 내 계획에 있지도 않았어. 오우, 야나 진짜 거기 가서 스무 살로 돌아간 줄 알았어. 내가 거기 가서 정말 재밌었던 거는 버기카를 타고 이제 직접 자기가 몰거든 이제 블루라곤을 돌았던 거랑 짐라인을 탔던 게 나는 가장 재밌어서난 그걸 제일 추천하거든. 막물 위를 가로지르기도 하고 막 멀리 보이는 풍경도 보면서 막 타고 재나가는데아이 너무 좋아. 이거 네 영상 보니까. 응. 블루라곤 2는 안 가고 1하고 3만 갔었는데 그두 곳만 갔어요. 그러니까 블루라고 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짐라인을 어쨌든 거기를 하러 가야 되고 블루라고 1이 그 방빙 시내랑 제일 가까워. 제일 가까워서 어쨌든 가야 돼서 간 거야 나는. 근데 블루라고 1은 사실 사람도 너무 많고 한국인이 되게 많거든 그게? 그래서 사실 좀 복잡해 되게 좁고 놀기가 애매해 그래서 나는 뭐 블루라곤3는 이제 시크릿 라곤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시크릿이야 되게 멀거든? 그 블루라곤1에서부터 한 40분 정도를 가야 돼 블루라곤3는 확실히 넓어 넓고 놀기도 좋아 그리고 거기도 블루라곤1에 있는 짐 라인처럼 그걸 싹 이제 막 타고 오다가 뒤집기를 해가지고 다이빙이나 이제 이런 걸 입술하면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고 박수같이 쏟아지지 근데 나는 등부터 떨어져가지고 뭐 뒤에 매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한국 라면을 팔아. 뭐 뚝배기 라면이라고 하거든? 사실 좀 라오스 물가를 생각한다면은 비싸 근데 맛있어 이런 걸꼭 챙겨야 돼 왜냐면은 블루라고는 쁘리 가는 일이 진짜 풍번지가 장난 아니야 이런 거안 챙겨가면은 지옥을 먹고 싶지 인증샷 한개 정도는 남겨야 되잖아 마우스에 여기가 인증샷이다 라고 할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 어, 남사위전망대 방비행인 있는 산인데 이게 그 블루라고 하는 색이 가는 길에 있어 안 쉬고 올라가면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산이거든 정상에 올라가잖아 방비행에 딱 전정도 보이고 그냥 바람소리만 들어도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어. 그리고 여기는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그좀 해가 질 때쯤 와서 그 노을... 지는 그배경을 두고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난 낮에 가도 정말 좋은 것 같아 여기 또 포토전이 어디 있냐면 은 조금 뒤에 보면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 있는데 올라가 가지고 라오스 국기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 인생샷이 나오지 근데 라오스가 길 가다가 어? 여기 괜찮은데? 하고 사진 찍잖아? 그냥 평타이상은 나와 여기는 제정신으로 놀수 없는 곳이지 그러니까 여기 사쿠라빠가 어떤 데냐면은 어 이제 낮에는 액티비티 하고 밤에는 야시장도 한번 보고 이제 마지막 코스로 잠들기 전에 맥주 한잔 하러 오면서 이제 불태우러 오는 곳인데 그러니까 모든 방비행의 여행자가 다 온다고 생각하면 돼 아까 분명 이제 블루라곤에서 사이빙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스테이지 위에서 리듬을 타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 아까 우리 블루라곤에서 보지 않았어요 막 이런 경우도 있어 어 혹시 이제 술 먹다 지치고 춤추다 지친 애들이 와가지고 핑퐁 게임이라고 탁구공을 탁 던져가지고 튕겨가지고 맥주잔에다가 넣는 그런 게임도 하고 아 근데 여기가 장사는 초저녁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감이 12시야 근데 피크타임은 10시부터 12시야 진짜 이 피크타임의 두시간은 국적불문하고 저세상 텐션으로 놀수 있어 그렇게 신나는데 왜 영상이 없어? 아니 저세상 텐션으로 노니까 당연히 영상이 없지 방비행에 있는 웬만한 샵들이 이제 루앙프라방으로 가는 벤을 예약을 해줘 나는 이제 어디서 예약을 했냐면 은 할리스커피가 있어 우리가 한국에 있는 거 할리스커피가 아니고 HA야 그래갖고 할리스커피야 <웃음> 한국인 사장님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 카페거든 그래서 여기 한국인들이 정보를 되게 많이 얻으러 가기도 하고 이제 액티비티도 이제 예약대행을 해주셔 루앙프라방 넘어가기 전날에 버스 예약을 하면 되거든 이제 이동시간은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예약을 하는 게 좋지 근데 여기 도로 상태가 되게 좋지가 않아 포장이 안돼 있어 흙길이야 그냥 이제 멀미약 같은 거는 챙기는 게 좋지 이게 드디어 휴가 기간도 음. 늘어나면서 계획에 넣은 무앙프라방인데 한마디로 무앙프라방은 시간이 멈춘 곳? 거기가 한국으로 치면 은어 진짜 경주야 그냥 문화재도 다 살아있고 되게 조용하기도 하고 확실히 근데 방비행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지는 기분. 매일 새벽 한 5시 반쯤 되면은 이제 스님들이 이제 멀리서 주황색 옷을 입고 걸어오는데, 어우, 되게 장관니야 이거. 닭발 그 공양 체험을 할수 있도록 이제 주변 현지인들이 공양 음식을 판매를 해. 만킵에서 이만킵. 닭발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물이나 이런 걸좀 주시는 말이야. 어, 이제 그 밥을 조금 조금씩 이제 스님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게 이제 탑발 공양인 거죠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게 이제 그 공양밥을 받았던 것들 중에 스님들이 이제 스스로 주변에서 구걸라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걸 나눠주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이거 30분 동안 그걸 보잖아 뭔가 경건해지는 인스타에 올렸다 합성했던 것 같은 그 꽝시 폭포 거기서 수영하는데? 응 꽝시 폭포 수영해도 되지 루앙프라방 도착한 날에 내가 시간 계산이나 뭐 계획이나 이런 거를 아예 잘못 짜가지고 수영 못했어 발만 남가봤거든 근데 어 여기가 오히려 블루라곤 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뭐 물론 거기서 수영하는 사람들 대부분 외국인들이긴 한데 글쎄난 여기가 오히려 더 놀기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좀 물이 차도스의료시설이 정말 열악해서 여기서 사고나면 노답이라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게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 방배행에서 예약을 받아주는 한국인 업체들이 우리나라 카페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예약을 받아 라오스 가기 일주일 전이나 이주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가서 즐기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난이 방법이 좋아 라고 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안전을 위해서라면 은내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수 있지 않나 안전이 나왔으니까 음. 어, 거기 갈때 어. 주의할 점 같은 거 한국에서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 운전에 대해 난 되게 익숙해 하는 사람은 문제가 안돼 근데 이제 뭐 운전면허도 없고 차랑 똑같은데 오히려 더 이게 차가 방방 뛰거든요 진짜 큰일 났다 바우스는 혼자 가기 충분한 여행지고 진짜 인생 여행지로 나올 수 있다 끝! 또시국좀걸려내거